you mm -hmm.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은 지난 영상이에요. 2번, 7번의 하모니 해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니어 그림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아마도 이전 영상들을 보셔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직전 영상과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번, 7번이 혼입이 안에서 하모닉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드렸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7번은 사고 고착이죠. 고착 포인트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3번, 감정 포인트가 2번으로 바뀌었죠. 감정 스위치가 켜진 거고요. 8번, 본능 포인트는 9번으로 바뀝니다. 본능 스위치는 꺼지는 거죠. 자, 2번도 비슷해요. 7번에 거울 이미지라고 했죠. 감정 고착입니다. 그래서 2번, 감정 포인트는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요. 6번, 사고 포인트가 7번으로 바뀌었죠. 사고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그리고 1번, 본능 포인트는 9번으로 바뀝니다. 본능 스위치는 꺼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아시죠? 369가 제로 포인트라는 이야기에 지난 영상에서 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7번의 이멀전시 모드, 모두 2의 모양은 동일해지는 거죠. 이번은 사고 포인트가 6번에서 7번으로 이동하면서 2번 포인트와 7번 포인트가 서로 마주보게 되고요. 7번은 감정 포인트가 3번에서 2번으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9번처럼 사고와 감정이 양쪽 끝에서 충돌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사고와 감정이 충돌하는 거예요. 감정의 키워드는 타인, 관계 이거였죠. 사고의 키워드는 자유. 독립 이거였고요. 이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두 가지가 갈등을 겪게 된다. 대충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의 9번은 결국 어떤 식으로 대처했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잘 되겠지 뭐. 그냥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2번과 7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게 2번, 7번 모두 본능 포인트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죠? 바로 9번 포인트로 갔다는 겁니다. 본능 제로 포인트라고 했죠? 그럼 본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능 스위치가 꺼졌다는 거죠. 본능이 의식 바깥으로 밀려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7번은 인간관계 특히 1대1의 관계일 경우가 많습니다. 1대 다수일 수도 있지만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좀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2번, 7번이 감정과 사고가 충돌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경우 좀 이상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형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충분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7번은 혼입 비안이 뭐였죠? 어설티브였잖아요. 모두원이 어설티브예요. 현실에서의 게임에 익숙한 그런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번의 혼입 비안은 컴플라이언트입니다. 디폴트 모드가 그렇다는 거죠. 현실에서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는 이 사람들이 더 잘해요. 팀플레이는 이 사람들이 더 낫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2번이 혹은 7번이 9번처럼 멍때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혹은 정반대로 오직 생각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럴 때 2번, 7번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고 납니다. 뭔가 비현실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번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 욕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결정장애 같은 것도 있고요. 본인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요. 혹은 알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욕구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과 7번이 바로 이런 9번의 모습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모닉에서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거예요. 긍정적 전망그룹 낙관이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모닉에서 7번의 경우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타인과의 관계가 갑자기 문제가 되면서 자기가 하려는 것과 충돌하게 된다는 거고요. 2번도 비슷해요. 근데 이 경우엔 원래 타인과의 관계가 먼저 있었죠. 이미 자신과 깊이 얽혀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이 생각과 기존의 주변 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이나 7번이나 이 갈등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행동은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해석 같은가 원래 2번과 7번은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이럴 때는 뭔가 사람이 말 그대로 붕뜬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잘 되겠지 뭐 이런다는 거예요 예컨데 지지난 번 영상이었던가요 9번을 설명할 때 했던 그 짜장면과 된장찌개 점심 메뉴 이야기 있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해 볼게요 먼저 이 7번은 9번처럼 남이 정해준 점심 메뉴를 먹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죠 남이 이 사람 먹는 거에 맞춰야 할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때 9번의 상대역이 7번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갈등을 겪었잖아요. 짜장면 때문에. 7번이 계속 짜장면 먹자고 해서 9번이 같이 먹다가 라면 먹겠다고 하면서 뭐 문제가 생겼죠. 근데 그때도 9번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자체가 7번도 9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 왜 저러지? 하고 그냥 치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먹자고 해서 짜장면을 계속 같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나, 난 짜장면 이제 못 먹겠다. 난 된장찌개 먹을래. 하니까 어, 그래? 뭐 알았어. 그럼 너 된장찌개 먹어. 나 짜장면 먹게 하면서 짜장면 먹겠다는 사람 새로 찾아서 같이 먹는 거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7번의 대처 방식이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9번처럼. 자 그럼 2번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죠. 옛날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었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했던 시절. 짜장면이 큰 외식거리였던 그런 시절 얘기잖아요. 입 주변에 검정치를 해가며 신나게 짜장면을 흡입하고 있는 아이가, 어, 엄마는 왜안 먹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음,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천진난만한 아이가 바로 7번의 모습이고요 반대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엄마가 2번의 모습인거예요 아까 7번이 점심 메뉴로 계속 짜장면을 먹자고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죠 그래서 상대가 자기 하자는 대로 며칠 동안 짜장면을 계속 먹었다고 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뭔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별로 안한다는거예요 혹시 이 친구 짜장면 질렸는데 나 때문에 계속 먹은거 아니야? 혹시 싫으면서도 내가 자꾸 먹자고 해서 먹은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남자 7번이라면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7번 하면 피터팬이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보는 현실은 실제 현실과는 좀 다르죠. 아이는 자기가 왜 혼나는지도 모르면서 혼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꽤 있는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꼬마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강아지를 보면 귀엽다고 쫓아가서 쓰다듬기도 하고 또막 뛰어다니다가 다른 아이와 부딪히기도 하죠. 어른이 그랬다면 바로 사과를 하겠죠. 상대가 당연히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야, 비켜! 이러면서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아기는 없죠. 지금 당장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에 빠져 있어서 그 생각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7번이 빠져버린 정신세계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가 무슨 아기가 있어서 타인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7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이번은 정반대로 본인한테 불편한 게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한다는 건 진짜 싫다는 뜻은 아니죠. 진짜 싫어서 싫다고 한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건 맞아요. 엄마는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사람이잖아요. 이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도 역시 일종의 정신 승리라는 거예요. 아모니께서. 2번과 7번의 본능 스위치가 꺼지면서 그들 앞에 펼쳐지는 세계는 아주 순수한 세계입니다. 욕구나 욕망 이런 게 없는 세계예요. 바로 9번이 살고 있는 세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뭡니까? 2번이나 7번 그리고 9번 아니 유형이 뭐가 됐든 인간이라면 모두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능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짜장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된장찌개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떤 세계일까요? 7번은 아이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짜장면을 싫어한다는 걸 실제로 믿는 세계입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렸을 땐 진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7번은 성장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세계에 빠지곤 한다는 거예요. 7번은 영원한 어린아이 피터팬들이거든요. 그리고 2번은 엄마의 세계에 빠져 있죠. 우리 아들 짜장면 많이 먹어. 엄마는 우리 딸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9번은 어떨 때는 아이의 세계 어떨 때는 엄마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번 아이가 생각하듯이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고요. 2번 엄마가 생각하듯 아이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실제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창조된 세계예요. 욕구, 욕망이 없는 세계라는 게 실제로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욕망이나 욕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인지하는 세계가 현실과 유리된다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타인과의 관계와 자신의 자유 독립 이두 가지가 충돌할 때이 이런 세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 타인과 트러블에 빠졌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때 상대편이 보기에는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생각은 나름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욕구가 없는 세계라면 7번 생각이 맞거든요. 7번은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참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놀라곤 합니다. 이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한테 섭섭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때 분명히 짜장면 싫다 그랬잖아요. 이러면서요. 제7번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바꾸기 놀이도 아니고. 그렇죠. 텍스트의 7번은 타인의 욕구를 무시한다고 나와 있죠. 그 메커니즘이 바로 감정 스위치가 켜지면서 동시에 본능 스위치가 꺼지는 거예요. 흔니비안 모드1에서는 감정 자체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죠. 근데 하모닉 모드2가 되면서 이제 타인의 감정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걸 욕 구를 무시한 채 정신적으로만 다루려고 한단 얘기입니다. 플라토닉 같은 거예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생각 속에 빠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보는 현실 비슷한 겁니다. 일종의 정신 승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7번이 빠지는 비현실의 세계가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세계와 비슷하다면 2번이 빠지는 비현실의 세계는 엄마가 느끼는 세계와 비슷한 겁니다. 엄마들이 애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만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하나의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 가상세계는 배고픔의 신호가 차단됩니다. 텍스트에서 이번은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신의 욕구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비현실의 세계가 9번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낙관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모니가 낙관이들한테는 모두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욕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본능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9번은 원래 본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2번, 7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하모닉 모드가 되면 그 본능 스위치가 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스위치를 켜라 이런 얘기냐. 하모닉이 2번, 7번한테 그 욕구 스위치, 본능 스위치 지금 내려갔으니까 그거 키세요 이런 얘기를 하모닉이 2번, 7번한테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도 2번한테는 자신의 욕구, 7번한테는 타인의 욕구를 느껴봐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스위치를 켜서 그걸 좀 느껴봐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더 근원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그 스위치가 꺼져버린 걸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꺼진 게 아니라 꺼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본능을 컨트롤하는 게 뭐였죠? 7번의 경우는 사고였잖아요. 7번은 사고가 본능을 데리고 놀죠. 사고가 본능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스위치를 내린 범위는 사고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죠. 사고가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정 스위치는 사고가 올린게 아니죠. 그건 그냥 켜져버린 거예요. 7번의 사고는 본능만 데리고 놀았지. 감정은 낯선 존재였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급하게 본능을 꺼버린 겁니다. 왜? 아마도 7번은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였을 거예요. 9번이 아주 작은 갈등조차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7번은 단 한순간도 고통 또는 괴로움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특히 슬픔은 7번이 가장 피하고 싶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라도 꺼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친구 구번 녀석처럼 멍해져 버리면 그렇게 꿈꾸는 사람처럼 머릿속에서만 살수 있다면 아마도 나는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슬픔처럼 고통스러운 감정이 나타날 때 7번의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을 꺼버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번의 경우는 본능을 제어하는 게 감정이었죠. 이번엔 감정이 범인이었겠네요. 왜 감정이 본능 스위치를 내려버린 걸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고가 나타난 거죠. 사고가 뭐라고 했죠? 자유독립, 미래. 애니어그램의 사고는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하고 싶던 게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었는데 나도 꿈이 있었는데 약간 내 엄마가 되기 전 소녀 시절에 자유롭게 뛰놀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왜? 어쩌면 이번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혹은 엄마인 이대로가 충분히 행복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순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 엄마니까 난 너희들의 엄마니까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엄마는 우리 딸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먹고 싶지 않아 엄마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그리고는 실제로 배고픔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9번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7번은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 욕구를 무시하지만 2번은 욕구 그 자체를 피해버립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바로 2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비현실의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승리는 거기까지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기만 한 세계가 아닙니다. 서로 마주보는 엄마와 아이만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9번처럼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2번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먼저 본인부터 챙겨야 할것 같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리고 7번은 영원한 어린아이 피터팬처럼 언제나 신나는 모험의 세계에 빠져있죠. 그 세계에는 문제라는 게 놀이의 일부일 뿐이에요. 피터팬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후쿠선장이 없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오해 없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대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과 7번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되겠지 뭐. 나 귀찮아. 음 문제없어. 이런 사람들이한 거예요. 하지만 만약 7번이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본능 스위치를 내리지 않은 채 날것 그대로의 슬픔을 마주하게 되겠죠 7번에겐 언제나 익숙했던 현실 사실 7번은 원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그 고통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슬픔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껴안고 느낀 후에야 비로소 슬픔과 웃으며 작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타인의 배고픔뿐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배고픔을 느낄 수 없는 가상세계에서만 살다가 실제 현실에서 자신이 아프고 병들어버리면 아이에게 오히려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2번이 원했던 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하모닉이 2번과 7번에게 말하려는 숨겨진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